수업, 목적어, 뭐? 아, 동사. 하영식 동사니까 이런걸 무슨 동사라고 그래? 수여, 동사, 줄수자, 줄여자. 아낌없이 주는 동사. 줄수자, 줄여자. 아낌없이 주는 동사야. 한국으로 쓰면 줄수, 줄려 아, 아낌없이 준다 여기 뭐 나오니? 간접목적어 나옵니다. I.O를 뭐라 간접 한다? 간접목적어라고 한다. 간접목적어는 해석이 100% 어떻게 된다?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이 되는 것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직접 목적어가 나온다. 디렉트 업젝트입니다 영어에서. 디렉터 업잭트. 이건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형이 어떻게 할까? 직접 목적어 에서는 을룰로 해석합니다. 뭐뭐 을 또는 를이라고 해서 해석하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다가. 뭘로?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 계획입니다. 다음 형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주어, 동사, 뭐가 나온다? 오,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가 하나 나온다. 전치사 플러스, 뭐가 나온다? 그렇 간접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전치사가 등장한다는게람이 있네. 자, 이때 전치사로 많이 나오는 게뭐 있다? 2가 있다. 몇 프로? 90% 이상.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on of, 그 다음에 on 정도가 있다. 시험에는 수는 안 난다. 주로 기용이나다 이게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돼. 자, 일단은 주목해야 될건 수동태니까 수동태는 먼저 로그 보자고요. 수동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간접목적으로 빼는 방법이 있잖아요. 간접목적으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비 p 로 u PP. 방향은 B p l u PP. 여기 가 없겠죠? 이렇게. 그리고 직접 목표는 뭐야?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대로 온다는 거. 그대로 와서 <목> 여기 자리한다. 알겠죠? 여기, 여기 한 가지 수용태야. 단목을 수용태로 바었을 때. 음. 직접 목적을 수용태로 바꾸는 이유는 어떤 거죠? 음. 이게 아니라, 여기 수출만 하는 게 맞아. 여기. 그대로 바꾸는 거. 요 봐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그, 그, 그, 그, 간접을. 봐봐. 요것도 능동이야. 요것도. 그래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왔다. 다시 여기는 뭐다? B 프로스 PP가 된다. 그리고 반전 목적으 그대로 써준 게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간 반전 목적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개의 수업이에요. 알겠죠? 뭐를 주어로? 얘를 주어로. 또 얘는 뭐야? 얘를 주어로. 이렇게 수업해요. 반응하단 말이에요. 이제 네? 음. 너희들, 어, 문장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뭐 이따가 이제 다한 번씩 해보고 막 이럴 거니까 어차피 정리가 될것 같고 바뀌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 운영부터 시작해서 되죠? 그렇죠? 자 여기 봐봐. 아장이개 주었다, 이, 나에게. 자, 어, 펜. 펜 하나를 주었다. 자, 이게 뭘까? 간접 목적어. 얘가 뭘까? 직접 목적어. 여기 보면 사용식시요동사 얘는 주어. 자, 그럼 수동태 바꿔볼까요? 자, 먼저, 아, 이걸 뺄게요. 간접 목적어를 뺍니다. 아. 워왜 워드가 나오는지 알겠어? 시제가? 과거죠. 이, 이분. 어? 과거? 워드. PP? 이분. PP 안해야 돼요. 그다음 직접 목적 그대로 내본다 그랬죠? 어, 펜. 어, 아, 난 받았어요. 펜을 받았어요. 계속 하는데 이제 주다했는데 바로 간접 목적 앞으로 나갔잖아. 그죠? 누구 여기서? 타단에 의해서. 됐니? 이렇게. 자, 그럼 직접 목적을 어,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어보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자, 위치 바꿔서 삼형식으로 바꾸는 문장이 일단 먼저 선행되는 게 맞아요. 뭔 중간 과정을 나중 이제 생각해도 되겠지만 우선은 원칙이 이렇게 어펜 나오고 뭐가 나올 거야 선수 추가나온 거야. 90%가 추가하지 않다. 이거 수동태로 바꿔두면 되죠? 이거 수동태로 바꿔두면 뭐야? 직접 목적을 했던 어펜을 앞으로 2기만 하면 되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타자에 의해서 터져, 이러면 여러분들 사용 숭틀를 완성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이 있긴 있어요. 어, 예를 분들 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숭틀 만들 수 없는 동사들,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숭틀 만들 수 없는 동사들, 둘다 되는 동사들, 막 아, 그거 분류하는데 신경 쓰죠. 그딴 거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를 평가의 촉도가 잘안 되니까. 어? 어, 요즘은 어, 옛날 선생님 대학교갈 때 굉장히 중요하 중요하긴 네. 했었습니다. 왜? 네. 안 틀리려고 문제가 나오니까 요즘은 거의 안 내요 이거 가지고 학교 내신이든 아니면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도 그런 거안 나오니까 집중쓰기 말고 기본형을 중시해 수동태 수정체, 사형식 수동태는아 이렇게 이루어진다 관점 목적을 주로 빼기도 하고 지접 목적을 주로 빼기도 한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내가 하나 더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수 있는 거는 꼴을 주로 쓰는 동사 몇 가지 내용이 있다 뭐 어, 간목과 직목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전치사로 포를 포를 쓰는 동사 몇 개나 알아두자 자 이거 라지금 메이크업 이렇게 이거 라지금 빨리 파이 어, 파이 이거만 해보라고 파인드파인드쿠쿠 요리하다 쿠 이거 나는 공식이 딱 있었어요 어? 매운 요리 내 나름들은 뭐몇자가 이제 살 매자 에서바이 우는 어려운 반하다 불이 인는데5대신 이제 파인드 바꿨고요 요요리하다 쿡이 있었고 미는 떠나다 리브 요러고 조우 조가 만들죠 자 해서 만들자 해서 메이크 있죠? 절절약하다스페어도 있긴 해요 아 근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요거 요거만 알아 주세요 요 동선 기억해놔 메이크 배드 바이삼총사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파인드 쿡 리브 정도 6개면끝 어? 거기다 이제 뭐 하나 더하다면 더더 스페어 정도 S P A R E 요거 정도 그다음에 오븐은 내가 여기다 쓸게요 오븐은 오븐은 두 개밖에 없어요 에스카고 인콰이어라는 동사밖에 없습니다 묻다 문의하다 묻다 문의하다에스크 인콰이어밖에 없다 뭐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도 뭐 있어요 플레이라는 동사밖에 없습니다 플레이 놀리다 뭐할때 플레이 끝자그러 이제 사용식동태 관련 사항까지 싹 정리했다. 그지? 응? 네? 엄마 머리 쐬서 딱 개념으로 장착시켜.